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저희 오늘 서바이벌 게임이 있는 날이에요. 게임이 있는 날인데 조금 더 일찍 저희 필드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하나를 먼저 급하게 리뷰를 하려고 어, 사람들이 없을 때좀 빨리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컴백 셔츠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어필 보면 어? 저게 무슨 컴백 셔츠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죠 그 바크래프트라는 회사의 TRN 컨벤 셔츠 여기 아디다스 어, 이삼줄이 가있는 이 컨벤 셔츠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어, 체크 패턴의 컨벤 셔츠를 어, 출시를 하고 저한테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어, 어떻게 우연찮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 바크래프트 사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뭐 어쨌든 협찬 이라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지 는 않을 거니까 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은 요렇게 파란 색깔 이하고 검은색이 섞여 있는 패턴이 네모나 사각형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색깔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루 그리고 레드 그리고 그레이 세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재질은 실제로 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질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져봤을 때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여있는 재질을 갖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면이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면의 합류율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컨베셔츠는 실제로 컨베셔츠가 아닌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뭐 평상복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추가된 거는 바로 이 옆에 이렇게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요 주머니 그리고 이쪽에도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주머니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전투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 좀 튀어나오게 되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납 양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첩 정도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우리 컨베 여기 보면 연필을 꽂을 수 있는 홀이 달려있는데 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요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이중 박음질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거 외에 특이한 것은 요 앞에 이 포켓이 있는게 아니고 양쪽으로 요런식으로 주머니가 두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열게 되면은 요 안쪽에 요렇게 메쉬 재질의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어봄 가을에 날씨가 더울 때 요거를 요렇게 열어서 어 바람이 통하게끔 해서 착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통기성을 좋게 한 부분은 요 앞부분뿐만 아니고 요등 뒤에 여기 보이시는이제 손이 들어가죠 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홈이 있어서 요 안쪽이 바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으로도 <웃음> 땀 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제 키가 178에 8 4 k g 정도 돼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8 4 k g 정도 되는데 제가 보통 105 사이즈 엑스라지를 입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사이즈는 바로 10 오, 많은 예,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저한테. 크고, 어, 뭐, 여기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팔 길이도 조금 길어요. 지금은 제가 소매를 접었고요. 요거를 요렇게 풀었을 때뭐한 요정도. 이 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옷을 여유 있게 입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한 치수가 아니고 그냥 자기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외에 조금 옷을 핏하게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엑스라지를 입는다고 하면 라지 정도 한 사이즈를 다운하셔도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입었을 때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불편한 것도 없고 활동성도 괜찮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얇기가 어, 두껍지가 않습니다 옷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고 흔히 우리가 이런 패턴 이런 그 체크 패턴의 셔츠들을 보면 얘가 보풀하기가 나는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그 정도로 두꺼운 재질은 아니에요 봄이나 가을에 입기 <웃음> 적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을 이용하면 은 50달러 초반대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배송은 무료배송으로 가능해요 이 바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크래프트라는 회사를 제가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MC라든지 어 아니면은 FFI 아니면 에머슨 같이 이런 밀리터리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한 신생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컨베이션 제뿐만 아니고 전투복이라든지 아니면 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벨트 전술벨트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세트로 만들어 팔고 있고 플레이트 캐리어도 만들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이 무료고도 무료고 또 생각보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몇번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빠르면 한 10일 안에도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체국 택배로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요. 바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TRN 셔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모델 두 분이 상당히 미인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끌려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전투복이 좀 식상하다든지 나는 전투복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반 PMC 복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입고 평상생활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게임을 할때 이렇게 입고 게임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바지를 입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볼까요? 어, 신발은 이렇게 조금 등산화는 아닌데 로아 로아 부츠에 로아 부츠 로아 부츠를 입고 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어, 하이포옵스 제품이에요. 하이포옵스 컴백, 컴백 팬츠는 아닌데 하이포옵스에서 파는 바지인데 생각보다 어, 핏이 이뻐서 좀 <웃음> 사서 입고 있습니다. 어, 좀비싼감은 있죠. 그렇지만 뭐이 하이프옵스 제품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하 제가 하이프옵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들 옷을 제가 몇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뭐 소프트 셀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라든지 반바지라든지 뭐 컴백 셔츠, 티셔츠 이런 것들 <웃음> 하이프옵스 제품이 한, 한 <웃음> 10여 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대서 여섯 일곱 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의류의 리뷰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게이머 입장, 그냥 일반 평상복으로 입는 유저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간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 마이크를 왜, 마스크를 왜 쓰고 있었지? 여기는 나밖에 없는데 산속인데. 예.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야외 활동 못 하시는데 음, 아무쪼록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이거 날리네요. 예. 오늘은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오늘 아재TV가 소개해드린 이그바크래프트의 TRN 컴백 셔츠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가격만 한 40불대로 좀 내려온다고 라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쿠폰이나 이런 할인 행사들도 가끔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조금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엉망이네요 음. 그러면 이만